여기 내가 머리 죽을 테니까 말뚝 박기 하자. 그래. 얘들아 올라타. 거기다 어, 머리 받고 있어. 얘들아 올라타. 있어. 자 간다. 사가. 고개 들지 말고. 자. 아. 아, 아, 아, 아. 원래 이렇게 밟혀도 괜찮은 아. 거래 투디야. 아 잠깐 나 허리 나간 것 같아 허리 나간 것 같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아 허리가 뭘 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어야얘 죽었나 본데 괜찮아 우리 아빠 판사야 우와 괜찮아. 글로리 글로리 우리 아빠 변호사야 글로리 <웃음> 오늘 라미는요 약간 감기 요즘 독감이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그래서 라미가 오늘 감기로 못 나왔고 빗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염 걸린 상태라 뭐 숨바꼭질이든 뭐든 하다가 갑자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밥먹는 데잖아 아니 근데 지금 밤 11시인데 밥먹는 당신 잘못이에요 일단 오늘 제가 골라온 맵은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태그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클라우즈 월드라고 맵이 좀 좁아요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여기는 약간 얼음땡맵이야 음~~ 어, 얼음땡맵인데 이거 약간 숨바꼭질이랑 좀 비슷하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얼음땡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얼음땡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숨어있을 때 누가 찾았어 그래서 빗소리가 얼음 해봐 내가 쫓아갈테니까 얼음, 얼음 해봐 어 이렇게 얼음 하면은 이제 얘를 두고 내 다른 애를 찾는데 만약에 안 잡힌 연비가 어 C&E가 땡. 땡!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시 염두일 수 있는 야 풀렸다 어그런 느낌으로 우우. 한번 오. 얼음! 투디야! 왜요? 투디로 이행시 고! 투! 투디는! 디! 띠뚜루다아뚜루 띠뚜루!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웃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비겁하게? 웃겨잖아요. 웃겼으면 됐지? 비겁하게 막 이렇게 묵은 번호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한 팬이 이루와, 한 팬이 이루와, 어디가? <웃음> 한 아이. 팬이 어디가? 한 팬아, 자꾸 이러면 나 어려운 거, 풍차! 와. 저번에 저 진짜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올게요. 에이, 아니잖아, 뻥이잖아. 뻥이잖아 진짜 간거 같은데? 뻥이잖아, 뻥이잖아. 화장실 진짜 안 갔으면 은 너랑 연비랑 커플 샷 찍은 거 잠시만요. 그, <웃음> <간다>. <웃음> 풍차요? 풍. 풍자의 묘미는? 풍자의 묘미는 차? 차두리 차두리 어? 나 피식했어 <웃음> 오케이 아형고피식니다아형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풍자의 묘미 아니 차두리씨가 아. 이렇게 아질개가 하는 거 생각해봐 좀 웃기잖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비소라 화장실 화. 화가 화 나지만 장 장도 이제 그만 보고 싶지만 실 실제로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살짝 더티함 어? 때문에 좀 웃음이 좀더안 웃어? 나 하하하하하하하. 음음. 연비는 좀 쉽게 연비로 갈까? 아, 연비는 한 편이로 가야지. 아, 연비 웃기, 웃기게 웃기게 해줄라고 웃기게 해줄라고 연비 근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게더 웃겨 지금. 이제 이제 막 뭐라고. 나 마이크 꺼져 있었어 하면서. 음, 잠깐만 기다려 봐. 내가 금방 고칠게. 이러고지. 고게 <웃음> 염비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해? <웃음> <웃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염비 마이크 고장 났나 봐 아예 안 들려 아니야 지금 기침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그래? 어, 어나 아니다 어 왜요? 왜요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사명시할래 했죠? 사명시할래 했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우 나 못하잖아 나 못하잖아 나 못하잖아 케이 케케 그러면 케빈님 쉽게 가자 두더지 오 좋다 좋다 두더지가 거져준 거야? 버줘줬다 버줘줬어. 먹기만 하면 된다 이제. 우두번 먹어도 더더 맛있는 D 시상률. 아 근데 나는 지난번에 술래 했으니까. 어 그러보니까. 어, 그 야. 야. 아니 그러보니까 시엔이 안했어. 어뭐 그러게? 네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 까비. 또 안한 김에 술래하자. 꼭 그러자. 아니 왜 술래야? 나도 시켜. 야이. 근데 이거 그 숨바꼭질이랑 약간 지금 좀 시스템은 비슷한데 얼음땡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순례가 훨씬 어려운 게임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쉽게 쉽게 합시다 숨는 건 어, 빠르게 출발합니다 아이고. 10 9아 그냥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고 팔세 어서 얼음땡이니까 얼음땡 그 그래 그래 그래 어야 네가 왜 거기서 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멈춰봐, 나와? 나와. 멈춰봐, 다들 어디 있는지 나 알고 있어, 어디 있지 알고 나도 알아 잡았습니다 어? 아닌데 어, 뭐, 아닌데? 아닌데? 잡았...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못 잡았는데 야 위급하면 얼음해 위급하면 얼음 얼 얼음 얼음하면 얼음 가만히 있는, 있는 움직여요, 거야 공중에요 누가 풀어줄 때까지 어 얼음하면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어 개빈님 아니야? 아이씨, <웃음> 들켰다 드디어 드디어 미안하다 들켰다 어? 개빈님이잖아 <웃음> <드디어 웃음> <웃음> 미안하다 들켰다 드디어 면땡 아이 개가 야 탐피해! 탐피해! 탐피해 얘아얘 피해! 오빠 나 지나갔어 <웃음> 아, 아!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웃음> <웃음> 잡으러 와보시지 와 이거 못 잡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라갔지 저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한데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웃음> 와 견제 너무 빡세 미칠 것같아 <웃음> <오. 오>. <웃음> 오, 화필이거든. 화필이거든. 야, 야, 야,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야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야음 얼음 얼야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야음야음 여기 벗어나는 순간 얼음 야음 얼음 얼야야음 얼음 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거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연비음 얼음 얼 나 연비우나 봤어. 지 혼자 살겠다고. <웃음> 저기 트럭 뒤에 있잖아 지금 저기. 아 그런가 저기 있네. 안녕. <웃음> <웃음> 나도 나도 보고 있었어. 아 그랬어? 아 기회를 보고 있었구나. 오해였구나. 솔림 자꾸 내려올라고 간 보지 마시고요. <웃음> 아 이제 가을 보다니요. 제가 어떻게? <웃음> 모아 놓기 있습니까? 모아 놓기 있습니까? 모아 놓기 있습니까? <웃음> 아 있습니까? 몰라. 아 놓기 있습니까? 모아 놓기? 아 몰라. 나 이런 거룰 몰라. 아, 위에서 땡. 이미빛 짠! 찌... 맞습니다비솔리 어, 비리비솔리 알았습니다. 어,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술이 슬래. 이제 비술이 슬래. 비술아. 맞습니다 10. 어, 바이 76호 사이 야,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있어? 야, 있어. 야, 야, 야, 10초 다시 세. 이거 아니지. 나보는 아, 나. <웃음> 오름. 오름. 아, 어, 오. 아, 땅 밑에. 땅밑좀선넘지 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선넘지 하면서 가 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오. 아, 얼음. 얼음 아니야? 얼음 내가 먼저 한거 아니야? <웃음> 오 씨, <깜짝이야. 웃음> 그렇게 봐도 가서 캐빈닛형땡 해주면? 땡! 이씨.. 멍청아 ㅎㅎ <웃음> 입멍 어떡하라고 나보고 내가 유인했어x2 내가 어 유인했어. 오케이 오케이 나가 x 가 지금 나가 지금 아니면.. 부아키 그가 자가 얼음 얼아흐 <얼음, 얼음. 웃음> <웃음> <얼음>. 아니... 어, <웃음>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흐흐흐흐흐아아흐흐흐 <웃음> 여기 이렇게 둘이 손 잡고 얼음!! 2리 자꾸. 2리어 2리터는 로와2리터2리 2리터는 자꾸. 이리터는 자꾸. 2이터는 자꾸. 안리터는 자꾸. 2리터는 자꾸. 2리터는 자꾸. 2리 얼음 연비야 어? <웃음> 잡혔다. 연비야 잡혔다. 연비야 어, 잡혔다. 도와줘 도와 도와줘 도 땡. 근데 궁금한 점. 이거 이래서 어떻게 끝네? <웃음> 이거 어, 놀다가 거. 지치면은. 어, 엄마가 아아 아아 누가 밥 먹어라. 아 그럴 때 이제 끝내는 거구나. 음. 그러면 우리도 슬슬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 가죠? 그러자. 아 그럼 이렇게 하자. 한 펜이 엄크 뜨면. 지금 당장 소리만 지르면 엉크 뛰울 수 있을까? 거 대치 <웃음> 상태. 못 오는 중. 연비 내 옆으로 올라오는 중. 어르. 여기 들어가 있어. <웃음> 연행된다. 연행 중이야. <웃음> 뭐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집 굴뚝에 아 집에다가 아 굴뚝에 날 넣겠다고? 돌림 뭐야? 나오는데 어? 얼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떡하지 어떻게 어떻게 구하지? 뭐오야 잠깐 다 그거 움직로 보여? 난안 보이는데? 나도 안 움직이는 로 보이는데 가 이마루 이마루 이마루 우 때 <웃음> 빨리 뭐 하는 거야? 소리는 어디 있는데? 잡았다. 얼음 너 농땡이야. 잡혀놓고 땡하면 뭐 하는데? <웃음> 아니 땡을 왜? 해? <웃음> 너 땡. 너 <왜. 웃음> 땡이 왜 나왔지? <웃음> 아 뭐야? 한편이 술래야 이제 또? 야 언제 끝날 오케이. 건데? 엄마 언제 온대? 캐비나나 엄마가 밥 먹으래. 아 놀다 보면 하루가 <웃음> 너무나 짧아. 너무